안녕하세요 오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풀지 못한 숙제 같았던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그게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은 힘들면 안 하면 되는데 안 하지를 못하기에 항상 어떻게 하면 좀더풀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엄청 많이 공부했거든요 이것저것 정말 이것저것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했는데 종착역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좀푼것 같은 그래서 좀 이해하는데 폭이 넓어지고 어, 저 사람의 그 기질을 알게 되니까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관계 회복이나 관계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조진석입니다 제가 많아서 그런지 주변에 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수업 하고 있는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네. 나쁜 남자에서 올해는 부드러운 남자가 되어서 모두가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소하면서 사랑하는 방법 행복해지는 마음을 배우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옥주입니다. 오후 4시 샌드위치 같은 오행심리 좋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 박주옥입니다. 아 저는 오행심리를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아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았는데 그거 아 왜그 사람을 탓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아이와 제 남편에 대해서 그 성향이 알다 보니까 아내 남편 내 아이는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 저도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통하는데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다른 사람들과에도 소통에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심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라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 자존감도 별로 높지 못하고. 어, 항상 관계에 있어서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확신 없이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에 항상 떨었는데 그 오행 심리를 공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로 쓰고 싶은 욕구가 어떤 건지 그걸 알고 사용을 하니까 이제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시 소유에 들어오고 너무 부족하고 공부도 짧고 배우 아는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항상 약간 주눅들고 내가 많이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잘 이끌어 주시고 너무 다들 예쁘시고 친절하시고 혹시 오 예, n 심리 공부하시고 꼭소유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상관 기둥 김지서입니다 <웃음> 저는 상관을용심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감정이 웃고 올라오기도 하고 또 너무 감정적이라서 울기도 많이 하고 내가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요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또 저를 잘 알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용신을 쓰면서 나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여기 소유교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자신을 먼저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는 거니까 어저 같은 고민이 있고 하신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저처럼 음큰 행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주입니다. 어, <웃음> 어, 네. <웃음> 어, 저는 이제, 이제 이 오행을 배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폭이 되게 넓어졌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던 점들이 되게 좀 있었어요. 근데, 어, 오행을 배우면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 계기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늘 지금 소요유에 이렇게 오행을 배우러 오는 날이 너무 즐겁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정입니다. 어, 오행 심리 정말 재밌고요. 소요유 정말 최고입니다. 꼭 여기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나와 당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 지성인들의 놀이터 소유유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순정입니다 어, 저는 저 자신을 잘한다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참 거만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근데 소유유에서 일단 나 자신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내가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런 행동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하니 참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가족들 어,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항상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참 많은 걸 느끼거든요. 뭐 들어온 지 얼마는 안 됐지만 이 오행이라는 걸 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항상 그 상대를 보면서 그 색안경을 끼고 상대를 보고 있으니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제 입에서 나갔던 화살들이 그 상대한테 얼마나 많이 꽂혔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행을 통해서 그 상대를 이해하게 됐고 아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세상 사는데 고민 많잖아요.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 이쪽으로 다 오세요. 행복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수업을 한 적도 있고 요근래 이제 몇 분들하고 수업을 이렇게 오행 심리로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기보다 그 수업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 관계나 이런 데서 문제를 많이 좀 가지고 있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오행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배우고 이래서 오히려 제가 강사가 아니고 제가 학생이 되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이 이렇게 모이셔고 정말 많은 고민과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촬영도 하고 하면서 예,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유를 이끌어가는 예, 노민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역시 식상은 식상이구나. 역시 인풋은 인풋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저도 이제 식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사실은 뭐 설명하는 것은 좀 하, 하겠는데 이렇게 제 얘기 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 방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손옥주 선생님은 편의인을 쓰시니까 어, 서, 손옥주 선생님 말씀 멘트가 너랑 너무 미, 비슷하다 <웃음> 왜냐하면 변의는좀 압축시켜서 이렇게 탁 하는 언유적으로 표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 예전에 항상 그런 멘트를 막 찾아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좀 공감을 많이 했고 어, 막 떨린다고 하면서 말씀 너무 잘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차분하게 할 말을 술술 잘하시는 또 식신분도 계셨고 하여튼 좀 다른 목소리로 이렇게 오, 오행 심리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저도 울컥 울컥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